안녕하세요 여러분 까레츠 민이에요 오늘은 필리핀 입국을 위한 준비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필리핀은 먼저 한국 사람의 경우 무사증 즉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요 무비자라는 말은 대사관을 통해서 여권의 스티커 비자 같은 걸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권만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여권은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분실한 분들은 긴급여권으로도 가능한데 일부 항공사는 긴급여건에 대해 굉장히 까다롭게 보니까 미리미리 여권을 갱신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권 훼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념 도장을 여권에 찍는 경우도 있고 여권에 낙서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 여권 훼손이고 입국 심사관에 따라 여권이 훼손되면 입국이 불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권을 자세히 보면 페이지 상단에 숫자가 적혀있는데 이 숫자의 연속성이 끊어지면 페이지 탈락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또한 여권 훼손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따라서 정리해보면 필리핀 입국은 무사증이기 때문에 유효한 여권만 있으면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검역적 측면을 저희가 살펴봐야 합니다 검역은 나이와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역 정리 앞서 앞으로 2차 백신 맞은 사람들은 풀 백신 맞았다 라고 할게요 백신을 풀로 다 맞았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맞는 3차부터는 부스터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얀센의 경우는 1차만 맞아도 곧 풀백신 상태를 의미하고 얀센 2차를 맞은 경우에는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이가 18세 이상의 한국인들 18세 이상의 한국인들이 3차 이상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즉 부스터샷 이상을 맞았다면 그러면 PCR이나 신속 항원 검사 같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프리패스란 얘기죠 두번째 나이는 18세 이상이지만 내가 부스터샷이 아닌 2차까지 맞은 사람이다 즉풀 백신을 맞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프리패스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PCR 받거나 24시간 이내 안티젠 을 반드시 받아오셔야 합니다 세번째 18세 이상이지만 그외즉 부분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 1차만 백신을 맞거나 아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이 분들은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공항 카운터에서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직 격리를 동의하고 음성확인서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렇다면은 항공사에 한번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많이 가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 동반 아이들의 서류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3차 부스터샷 이상까지 다 맞은 부모, 보호자와 함께 가는 12세에서 17세 아이들 만약에 이 아이들이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다 그럼 당연히 동성황에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이 2차 풀백신까지 맞았다 그래도 부모가 3차를 다 맞았기 때문에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2차 풀백신 맞은 부모 보호자와 함께하는 12세에서 부터 17세 아이들 자녀가 부스터샷을 맞았으면 당연히 음성확인서 없어도 되고 자녀가 만약에 2차 풀백신만 맞았다면 부모가 풀백신을 맞았고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라면 은 이 자녀도 2차만 맞고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12세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가 부스터샷 맞았거나 아니면 2차 풀백신을 다 맞아서 음성확인서를 소지했다면 이 아이 12세 미만의 자녀들은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백신 상태에 따라 세분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입구 규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